호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머나, 꽃들이 시들었네. 목 말라요. 물 주세요. 물, 물, 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주르륵 주르륵 꽃밭에 물 주고 꽃들이 생긋생긋 생생해졌네. 고마워, 브라키오 또로록 또로록 선인장에 물 주고 미안해, 목말랐지? 고마워, 브라키오 촤르르 촤르르 나무에 물 주면 미안해, 너도 목말랐지? 고마워 브라키오 모두모두 생글생글 튼튼. 나는냐 멋진 꼬마정원사 브라키오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식물 친구들아 앞으로는 더잘 돌봐줄게. 들의 책 빨간 사자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사우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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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브라키오 모두모두 생글생글 툰툰 나는야 멋진 꼬마정원사 고마 브라키오 고마워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식물 친구들아 앞으로는 더잘 돌봐줄게. 책 빨간 사자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머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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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브라키오 모두모두 모두 생글생글 튼튼. 나는야 멋진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식물 친구들아 앞으로는 더잘 돌봐줄게. 이들의 책 빨간 사자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머나 꽃들이 시들었네. 목말라요. 물 주세요. 물, 물, 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주르르주르르 주르르 꽃밭에 물 주고 꽃들이 생긋생긋 생생해졌네. 고마워, 브라키오 또로록 또로록 선인장에 물 주고 네목 말랐지? 고마워 브라키오. 촤르르 촤르르 나무에 물 주면 미안해 너도 목 말랐지? 고마워 브라키오 모두모두 생글생글 툰툰 나는야 멋진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 고마워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식물 친구들아 앞으로는 더잘 돌봐줄게 의책 빨간 사자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머나. 시들었네 목말라요 물주세요 물물물 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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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브라키오 모두 모두 생글생글 턴턴. 나는야 멋진 꼬마 정원사 브라키오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브라키오야 고마워 식물 친구들아 앞으로는 더잘 돌봐줄게.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